...입니다. 저런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누적 키로수에 비해 상태는 안 좋아보이네요. 시간을 충분히 들려 드레인해주고요. 한 살에 도 드레인하기 위해 플러그를 가책을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덱스론6 공식 승인유이며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가 잘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많은 오일이 배출되도록 방치해줍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품 플러그를 장착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다시 한번 신위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기존 배터리를 보니 규정 용량도 맞지 않고 심지어 딘 타입이 아닌 일반 타입을 장착해 놓았네요 해당 차량에 맞는 규격과 용량의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시동을 켜 변속을 시작합니다. 쉐보레 하이드라매틱 미션 레벨링 온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d 단의 위치 후 유온을 올려줍니다. 한 차례 변속을 더해준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이제 엔진을 교환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오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 및 레벨 모두 양호해 보입니다. 신류의 효과를 더 크게 하기 위해 캐스트롤 엔진 샴푸를 한명 주입합니다. 10분간 공회전을 해주고요. 오일 필터를 교체합니다. 신품 오링과 필터로 교체 후식유를 발라 장착해주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류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생착 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엔진 오일을 배출합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류를 배출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실링을 교체합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말리부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k 스 지원 5W30입니다.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덱소스1 젠투 규격을 정확히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켜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 아래 잘 위치해 있네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미션, 엔진 모두 깨끗합니다. 말리부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